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 눈썰매장을 가실 때 참고하실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녀온 후 경험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반적인 정보들은 블로그들을 이용하여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지만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앞전에 소개드렸던 눈썰매장들에 비해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은 꼭 미리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도 소개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하나, 가격은 저렴하지만 사람이 많음.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 이용시간 제한이 없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정말 저렴한 요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 토요일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요. 주차장에 단체로 온 버스들이 꽤 있어서 단체도 많이 오나 보다 했는데 단체는 50%나 할인이 됩니다 단체 어린이는 2,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주위에 있는 웬만한 태권도 교회 등 아이들을 포함한 단체들에서 오기에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이용하는데 이보다 저렴한 곳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00명으로 인원수 제한하여 조절하고 있지만 줄한번 잘못 서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대기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평일은 잘 모르겠지만 이왕 오실 거면 평일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렴한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네요 둘 먹거리 분식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주로 결제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카드 결제가 실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금 결제를 제약하는 듯 보였고 또잘 보이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했습니다 입장료가 저렴하다 보니 먹거리의 매출 비중을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자영업자분들의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세금 처리가 더 중요해서 웬만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걸 피하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명 수영인원 대비 먹을 자리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인데 그 시간에 앉아서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셋, 얼마나 탈만한가 일반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가 있는데요 유아용 슬로프는 좀 완만하고 짧다 보니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슬로프는 가속을 잘만 하면 꽤나 탈모네 보였습니다 일반 슬로프 이용객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기다려야 하고 부모님들이 편법으로 서로 나뉘어 줄을 서며 아이들을 빨리 태우려 하는 경우도 보였습니다만 안전요원들이 잘 제지를 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위아래 양옆에서 빨리 진행하기보다는 좀 늦어도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줄을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4. 36개월 이하의 아이 제 아이가 34개월째 돼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대충 찾아보기에는 36개월 미만은 무료라고 해서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36개월 미만은 썰매의 이용이 아예 불가하다는 거예요 어른과 같이 타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같이 타는 건더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 아이도 저도 둘다못 타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나 어린아이와 둘이서 지하철을 타고 갔고 초지역에 내려서 10분 15분 정도 걸었거든요 막상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황당하고 허무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간 것도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3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라는 말만 적혀있지 썰매 이용 불가라는 말은 없거든요 저 바로 옆에 오신 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것도 보았고요 이런 정보들이 좀더잘볼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먼 거리를 온게 아깝고 리뷰도 남길 겸 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놀이터도 막아놔서 아이가 놀 만한 시설이 없어서 먹는 것만 먹다가 나왔습니다 36개월 이하의 자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130cm 이하 일반 슬프은 키가 130cm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키가 되는 초등학생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아 슬롭은 36개월 이상부터 130cm 사이의 어린이가 이용 가능한데요. 이나이대 아이들은 혼자 이용하기보다는 보호자가 함께 따라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른은 유아 슬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아이와 함께 가시면 어른은 태워지기만 하고 탈 수는 없습니다 줄 서고 사진 찍어주고 왔다갔다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분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한 분만 아이를 데리고 유아 슬롭을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한 명만 혼자 줄 서서 타고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른 입장료를 내려니까 좀 아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만 태워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시설은 사람 적을 때 이용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사람 적은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주말 이용이 쉽지 않네요 여러 단점이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느낌도 조금 있기 때문에 공공성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 안산 눈썰매장 잘 고민해보시고 이용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도 변신하니 이 부분도 잘 활용해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